진행하는 부위가 총세군데 들어가고요 눈이랑 코랑 이렇게 진행하기로 했습 눈이 요 그쵸 지금부 쌍꺼풀이 되게 양쪽 적 다른 게 티가 나지 않아요 컨디션이 좀안 좋거나 붓거나 하면 이런 식으로 쌍꺼풀이 계속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깔끔하게 라인을 잡아주려고 코는 지금 마스크 껴서 안 보이는데 코가 되게 작고 약간 뼈대가 넓고 낮고, 약간 네, 려놓은 것처럼 아, 낮은 생겼어요 낮은 코에 좀 작은 코라서 가슴가슴 <웃음> 가슴 말을 안 해도 <웃음> 어, <웃음> 네. 그러면 혹시 원장님 1차 상담 하셨을까요? 원장님이 눈은 그냥 라인 정리만 하면 될것 같다고 하셨고 시더니 되게 코는 내가 진짜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꼬라고 어. <웃음>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셔서 되게 어, 자신 있어 하시는 음. 모습을 보고 아 그러면 그냥 딱히 막 굳이 따로 안 알아봐도 알아서 잘 해주시겠구나 가슴 성함도 그때는 진짜 제가 엄청 자연스러운 거 계속 강조해서 음. 언장님도부터 그러셨어요 아 자연스러운 것도 좋지만 크게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자연스러운 거 자꾸 추구하느냐고 좀더 고민을 해보고 음. 수술날 정하자 그래서. 프로필이나 스냅 촬영이나 그런 컨셉 촬영 이런 게좀 많이 잡혀 있는데 그 결과물들이 어떻게 다르게 나올지 좀더 자신감 있게 촬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깨우! 요 아무 생각 없어요. 저희 인생 첫수술이 어, 저 약간 쫄보여가지고. 좀 그때 되면 무서울 것 같기는 한데. 눈 감았다 뜨면 끝날지않까 병원으로 가볼게요. 나름 내일 국가 자격증도 있는 사람이에요. 약간 아까 쫄보라고 했잖아요. 수술 뒤에 회복할 때 힘들다고 하길래, 그막 삼각 쿠션, 침대 토퍼, 이런 거 이건 새로 싹다 바꿀 거든요 그러면, 칼처럼 주변 내려가실까요? 다 알아요. 이제 혼에 성형을 한다는 걸 거의 다 알아요. 아, 독한 년 이러던데요. 한 번에 세 개를 다 한다고 독한 년말이에한 번에 세개다 해가지고 제가 일단 체구가 좀 작은 편이거든요 별로 안 들어갈 것 같다 했는데 생각보다 어,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고 쌤이 수술하는 날까지 살좀 찌워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살을 좀 많이 찌웠어요 그렇게 해야 가슴이 예쁘게 나온다던데요 약간 지금 착착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일을 크게 벌렸나 싶기도 하고 딱 끝나고 났을 때 달라진 모습이 근데 원장님들이 다 엄청 프로페셔널하게 막 착착착하시는 모습이 오히려 사람을 좀더 마음 편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수술하러 갈게요 안녕하세요. 이제 7개월차 됐습니다. 어, 눈이랑 코가 완전히 다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. 음, 뭐 불편하거나 통증이나 뭐 부작용 같은 거는 7개월 동안 하나도 없었고요. 확실히 좋은 거는 이목구비가 훨씬 더 깔끔해지고 또렷해져서 촬영 결과물이 더 예쁘게 잘 나오는 게 너무 만족스러웠고 그리고 어. 진짜 자연스럽게 잘 돼서 뭐 사람들이 좀 한지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정말 만족하고 지내고 있어요.